주식이 어려운 이유 모르던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는 투자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식 보유자들의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가 자주 들리면 그때는 쉬어야 합니다. 저도 요번엔 실패를 했습니다. 1차 매수를 해서 수익이 5% 난 상태였는데 2차 매수를 감행했는데 결국 손실로 끝났습니다. 투자하다 보면 잘 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주식이 급등하는데 어떤 주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차트만 이쁘게 만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폭락할 땐 함께 폭락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당하고도 당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수련이 덜된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갭은 반드시 메꾸어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갭을 만드는 주체는 세력이었고 받아준 세력은 개인들입니다. 저 갭을 누가 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외인들이 메꾸면 그나마 상승기조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미들이 메꾸거나 계속 하락하면 이젠 조정이 아니라 대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갭은 10년 뒤에 메꾸어져도 이런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손절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손절매는 기술적인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를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진다면 아마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흔들린다면 손절매란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초보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흔들림에 손절매하고 말았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아직 5%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매도해버렸습니다. 다시 주가가 턴을 할지라도 지금은 공격적으로 아니 욕심을 내어 투자할 구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대세하락 구간에 접어들지만 않는다면 기다림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손실났다고 난리부르 스치면 안됩니다. 본인의 선택과 책임이 있을 뿐이지요. 욕심을 자제하는 공부 주식이 뭔지를 아는 공부 주식시장이 말이 많다는 것을 아는 공부 세상엔 공채가 없다는 라 것을 알아야 하는 공부 매번 속으면서도 속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공부 그리고 난 힘없는 개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어리석고 우스운 꼴은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주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이 뭐길래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인간을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가는지 주식 투자 10년차인 제가 깨달은 건 주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원인은 무식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식함을 말할 때 지식, 기교, 수원 이런 것들을 모를 때 흔히들 사용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식함이란 몰래서 초라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의 전 과정을 말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과정보단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주식에 대한 정의가 분분하고 비난하기 일쑤이고 마치 인생을 깨우친양 반성하고 다 허상입니다. 주식에 대한 결과를 말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식에 대한 속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속성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은 현실적 탐욕의 눈이 어두워 그만 발을 담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사 이런 맹점들이 존재하기에 주식시장이란 것도 생겼겠지만 속성을 알때 냉정한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표면적인 것에만 매달리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인데 왜들 고통스러워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남을 투기장으로 몰아넣고 싶어 환장한 국민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헤어나서 사회에 공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심정에 가족, 친척 모두 다 끌어넣으려 안달이다 이 말입니다. 힘들다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일확천금 노리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악마와 사탄을 만나 파탄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종목이 많고 투자자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에 수백만의 투자자가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생물입니다. 그러니 주식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주식도 인생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하면 헐 쉬워질 것이란 게 저의 소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 하는 것이지만 그 돈의 용도와 사용시기, 사용처는 천차만불이니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알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다면 나의 생각과 일치하기에 그냥 돈벌수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지요. 그렇기에 스캘핑을 하는 사람, 단타, 스윙, 중타, 장타, 초장타, 이런 유형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어느 것이 필요한 매매법인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이 스캘핑이나 단타는 어렵듯이 주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장타를 하기란 어려운 것이겠지요. 이것이 정해지면 이제 매매기법이 있어야 합니다. 차트를 보던지 재료를 보던지 아무튼 뭔가 기준점을 잡을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차트 매매가 가장 유용한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 정보는 선점하기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차트를 일단 볼줄 알아야 합니다. 차트를 볼줄 알면 일단은 망망대에서 효류하다 죽을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스케이핑, 단타, 스윙, 중타, 장타, 초장타던 차트 매매법은 동일하며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손절매 시점, 그 다음이 손타는 시점, 이두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초정타 반토막이 나도 안팔수 있지만, 그건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들과는 거리가 먼 그냥 시간 개념을 제외하고, 또한 그 돈을 다 잃어도 상관없는 그런 유형들이니 제외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투자 유형이냐에 따라 공부와 시간 투자, 정보 수집, 연구 등등 노력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스케이퍼로 1년간 1000% 버는 사람과 중타로 1년간 100% 버는 사람과는 당연히 노력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으로돈번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주식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아직 실패자입니다 실패하면서 뭔가를 깨우치지 못하면 주식시장 실패자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란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부는 필수이고 수련도 필수입니다. 그 결과는 극도로 단순해지는 게 세상의 모든 이치인 것 같습니다. 태권도 1단인 초등학생과 일반 어른이 승부를 펼치면 결과가 어떻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어른이 이깁니다. 왜냐면 어른은 초등생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반적인 자기 자신의 삶을 관조할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에서 돈 꼴았다면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발악을 해봐야 피멍만 듭니다. 주식시장에 말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핑계거리입니다. 돈을 꼴았으면 뭐가 문제인지 살피지 않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넋두리만 하는 당신. 당신은 아니 다 역시도 바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말장난입니다. 당신의 심장에 내리꽂는 말 한마디만으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워렌 버피스, 토끼와 거북이, 이런 것에 비유하는 당신은 아직도 주식이란 두 글자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 사전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회의 약입니까? 그런데 왜 모두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사선적 의미에 혹하여 투자를 했건, 투기에 혹하여 투자를 했건, 추구하는 목적은 돈입니다. 돈에 관한 한 모두가 철두철미할 텐데,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돈을 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바보 멍충이 과자 빼야 사 먹기 정도로만 생각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한 영원히 돈 줄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해라, 자기만의 매매법을 익혀라, 자유로워라, 유연해라. 이런 말들이 뜬구름 잡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아니 강하게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부딪히고 깨어지면서도 뭔가를 차원 높은 생각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돈 줄입니다. 경영과 장사 이 말의 차이는 아는지 모두들 배워야 합니다. 배우대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인생의 질을 높여야 주식도 보일 겁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주식은 그렇습니다.